국어를 배우다가 외국어를 배우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어를 배우시고 있을 텐데 외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자신이 버려야 할 마인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국어를 배우기 전에 버려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두려움입니다. 물론 원래 배우던 국어와 문법 체계도 글자도 다를 것이란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언어를 배우고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단지 문법을 틀리거나 발음을 잘못했을 때 이상한 눈으로 쳐다볼 것이라는 두려움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일단 말하고 말한 부분에서 실수가 있다면 그 부분을 수정해 나가면서 완벽해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실력이 더 빨리 늘게 될 것입니다. 즉더 많이 말할수록 실력도 증가하게 된다는 것은 변함이 없기에 발음이나 문법이 틀릴 경우의 두려움 보다 일단 말하고 보자에 자신감 있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은 다양하지 않은 수단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예시로 보통 영어를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 어떤 것부터 할까요? 한 권의 영어책을 문법부터 시작해서 단어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외국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가장 느리고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여러 책을 빠르게 읽어나가면서 모르는 단어나 문법만 알아나가면 되고 책만 보는 것보다는 외화영어라든지 실제 외국인과의 대화나 편지쓰기 등의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보는 것이 더 빠른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충분히 듣지 않고 보지 않는 것입니다. 외국어는 끝까지 듣고 봐야 합니다. 그래야 실력이 늘어납니다. 외국어를 배우는 것은 보고 듣는 것도 중요시 여겨야 하는데요. 이는 어휘력이라든지 문장구조 등 언어의 패턴을 익히는데 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방법이 일상을 외국어로 도배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있는 여러분의 휴대전화의 언어를 바꾸시고 배우려는 언어로 이루어져 있는 노래라든지 드라마, 영화 등등 다양한 매체가 있으니 여러 방법을 강구해 배우려는 언어에 익숙해지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호기심이 부족한 마인드로는 그 나라의 문화권이라든지 언어를 습득하는 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일단 문화와 언어에 호기심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습득하는 것에 도움이 많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고 자연스럽게 배워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융통성 없는 사고를 버려야 합니다. 매일 새로운 단어를 접하고 불규칙한 문법도 배워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애매모호함에 집착하면 언어의 지루함을 느낄 거고 이는 스트레스가 발생해서 배우다가 중간에 포기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모르는 단어가 나오더라도 단어가 뭔지 검색하고 그냥 넘기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다시 나오더라도 쉽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어를 배울 때 수능이나 모의고사에 나오는 지문은 피하세요. 직접 해봤는데 수능이나 모의고사 지문 같은 경우에는 논문을 발췌에 사용하는 것이기에 지루하고 학생들의 등급을 매기기 위해서 어렵게 출제하는 것이기에 지문을 보다가 그냥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괜찮아요. 어차피 그 단어들 실생활에 거의 안 나와요.